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건 물고기를 잡아서 연못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못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물 아니지 아니지 겁나 차가운 물 진짜 들어가면 은 손과 발이 막 시려워가지고 아 이러는 물이기 때문에 좀 계곡에 사는 갈견이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곡에 가서 갈견이를 잡아볼텐데요 기타 등등의 물고기가 잡혀도 우리가 이 연못에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. 뭐가 있을려나? 오 기름 종개, 대륙 종개, 대륙 종개 같네요. 오 나왔어. 중종계 대륙종계 간대요 뭐가 좀 있을까? 오. 대륙 종개 네 마리. 요거? 이거 좀 허당인데? 오, 뭐야. 어, 버들치다. 버들치. 핵이 버들치. 이쪽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와 좋아 좋아 가연이다 여기 모있었구나 좋았어 이쯤에 모여 있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 딱축대를 대고 천천히 이 최대한 위로 가야 돼요. 발견 잡을 때 이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<웃음> 최대한 가까이 와서 이거를 이렇게 싹 들리면 이렇게 아주 좋아. 여기 여기를 좀 해봅시다. 이쪽으로 최대한 크게 그 다음에 안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렇게 오면 오케이 바글바글 하고만 가봅시다. 이게 또 살짝 내려와야 애들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걸좀 왔다갔다 자주 해야돼요 여기다 딱 대고 어이 깊다 여기 아마 여기, 여기 나무 밑에 좀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어 없어 보이네 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어 작은 친구들? 그러면 작은 친구들은 잘 못나가니까 여기다가 다시 스무스하게 빡 대고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쑤셔. 이렇게 쑤셔 이렇게 쑤셔 이렇게 쑤시면 딱 들면요 이렇게 큰 갈견이 돼나줍니다 아주 좋죠 그럼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물고기들이 올라가라고 하하. 하하. 자, 또 이렇게 집어. 우우취 자, 이제 또 가봅시다. 오르락 내리락 해서 잡아야 물고기들이 다시 내려올려다가 올라가고 내려올려다가 올라가고 이래요. 하하. 자, 여기까지 했죠. 이렇게 족대를. 큰 애들이 아까 보였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자 그렇지 요거지 요거 다 잡은 것 같은데 풀속 한번더 해볼. 까오 뭐야, 대왕갈견이. 야이 녀석들 여기 위로 올라왔구나. 혹시 몰라서 뒤졌는데. 자 다시, 다시. 오 좋았어 세운가기이한 마리 더꽤 많이 잡았죠 오늘? 어한 3,40마리 정도 우리가 잡은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갈견의 종류를 조금 연못에 넣고 싶었는데 딱 좋은 녀석들이 잡혔어요 어 이렇게 요로한 것들 이렇게 좀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륙중개 같은 녀석들도 이렇게 들어와줬습니다 음. 이런 식으로 아, 그리고 어항에 들어가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얘 엄청 크다 오, 크다 크다 갈견이 자 언덕 가서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물이 부족하면 얘네들 빨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덕 서둘러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1위.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왔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 죽대 낚시 했던 거 갈견이도 많이 나와주고 하니까 재밌었는데 일단 연못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뿌연감이 있어요 물속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목나무 어, 지금 반 정도는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떠 있어요 저게 이거 안 가라앉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돌이라도 써가지고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 불고기 친구부터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기대된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연못에 키워봤는데요 갈견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연못이 큽니다 물고기를 조금 더 잡아다가 우리 연못에 키워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유목나무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가라앉게 꼭 가져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